알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알로가 준비한 영상은 하와이 캠핑 라이프 1탄으로 비갈랜드에 위치한 코아나이키 비치파크에서 캠핑한 모습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하와이 캠핑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잘 따라오세요 지금 보시는 곳은 경비초소이고 이곳을 지나 약 3분 정도 들어가면 비치가 나오는데 오늘의 목적지 코아나이키 비치파크 캠핑장이랍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마할로가 코아나이키 비치파크 캠핑장 소개와 이용 정보를 드리는데요 이 정보는 다른 곳에 없는 귀한 정보이니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캠핑장의 위치는 코나 코스트코와 공항 사이에 자리하고 공항에서 5분 코나 다운타운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로케이션이 아주 좋은 하와이 시립 캠핑 사이트랍니다. 자 이제 보시면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1차선이기에 서행 운전과 양보 운전을 하면서 들어가신 거 잊지 마시고요. 진행 방면 우측으로 텐트와 사람들 그리고 비치를 보시면 직감적으로 아 여기구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비치와 캠핑장을 누리는 데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으세요.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현지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마을로가 알려주는 하와이 캠핑장 이용정보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킹카우마노 하이웨이에서 플리코아 드라이브로 진입할 때 따로 코아나이키 비치파크라고 큰 표지판이 없기에 내비게이션이나 구글맵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진입 후에는 비치파크, 비치 액세스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잘 보세요 여러분 영상 우측에 보시면 공원 오픈과 클로징 시간이 보일 텐데요 캠핑장 웹사이트 또는 다른 매체에서 알려주는 시간은 틀릴 수 있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방문한 당일 공원의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원 문이 닫히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점도 참고하세요 코아나이키 비치파크에서 캠핑을 하려면 퍼밋이 필요한데요 퍼밋은 비갈랜드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아래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해드렸고요 1일 80개의 캠핑 퍼밋을 주는데 텐트 자리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텐트 셋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밋 비용은 1박 기준으로 노콜 성인은 1인당 6불이고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은 3불 12세 이하는 1불이며, 강강의 경우 13세 이상은 1인당 21불, 12세 이하는 20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오버나이트 파킹패스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공원 갈린이 다니면서 확인 하는데 이때 캠핑 펄밋이 있는지 물어보면 집에서 미리 출력해온 펄밋을 보여주고 화면상의 하얀색 종이가 캠핑 펄밋이고 분홍색이 갈린을 받은 오버나이트 파킹 패스입니다. 받은 파킹 패스는 자동차 대시보드에 저렇게 놓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주차는 비치 파크 곳곳에 있고 도로 옆 모래 갖기를 해도 되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텐트가 가까이 있는 자리에 주차를 하면 아주 좋겠죠? 코아나이키 캠핑장의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공원 옆 리조트에서 관리해 화장실도 깨끗하고 샤워시설이 상대적으로 다른 하와이 캠핑장보다 잘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는 비누나 샴푸 사용이 안 되는 점 여러분 참고하세요. 마을로도 본격적으로 캠핑 시작할게요.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세요. Let's get it! 자 저렇게 캠핑 장비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도착했고요 보세요 여러분 마을로의 캠핑자리 끝내주죠 탁 트인 오션프런트의 나무 그늘 그리고 프라이빗한 이 느낌은 그저 보기만 해도 힐링 그 자체랍니다 우와 자 이제 텐트 설치도 해보고요 음 그전에 하와이에는 캠핑장이 대략 60여개 있는데요 코아나이키는 마알로가 뽑은 하와이 탑5 캠핑 사이트에 들어가는 곳이며 음, 노케이션과 캠핑 사이트 분위기 그리고 안전하고 청결한 곳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답니다. 실제 마알로는 캠핑을 할수 있는 하와이 6개의 섬에서 가족들과 다 돌아 봤고요 앞으로 이러한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둘 하와이 캠핑 이야기를 들려보려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와이 캠핑에 대해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면 마할러가 최대한 많이 알려 드릴게요. 코아나이키 비치에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로컬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제대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을로도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아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면 비가일랜드 코아나이키 꼭 기억하세요. 마을로님 지금 뭐하세요? 아 뭐야? 오마이갓 응? oh 지금 어, 코아나이키 캠핑장에 와서 쉬고 있어요. 이 바람도 솔솔 불고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요. 이제 코아나이키 비치파크를 누리는 천당 아래 999당 사람들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자, 이제 서핑도 이제 타러 가는 꼬마가 보이고요. 저렇게 이제 서핑을 이제 타는 서퍼들도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곳이 코아나이키 비치랍니다. 그리고 비치 안쪽으로 들어가면 파도가 없는 베이비 비치가 있어 물을 무서워하거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물놀이 장소가 있는데요. 이런 마을로의 꿀팁 여러분들 잘 챙기세요 캠핑하면 캠핑 먹방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캠핑 메뉴는 파인애플 망고살사가 올라간 하와이안 스타일의 핫도그를 준비했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곳에는 고정식 바베큐 그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용 버너를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이제 마을로가 준비한 하와이 핫도그 만드는 거 같이 봐요. 여러분, 기본 재료들을 저렇게 잘게 썰어 주고요. 완성된 속재료들이 나왔어요. 저렇게 이제 잘비벼줍니다저 탱글탱글 잘 구워진 소세지 한번 보세요. 그냥 침샘 대폭발 하죠? 정말 끝내주네요. 요수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하와이 핫도그에 들어간 메인 아이템인 저 소세지는 파인애플 소세지와 매운맛의 핫 소세지 인데요 캠핑장 오는 길에 가까이 있는 코스코에서 장보시면 싸고 편리할 거랍니다 집밥이 최고겠지만 하와이 캠핑에서 먹는 이 맛은 여러분들 절대 잊지 못할거예요 절대 이게 천국의 라면이야. 끝.